추하로 가는 거라고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본 러버 호러 이스케이프라는 방탈출 형식의 게임입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올렸었던 메텔 방탈출 공포 게임 아시죠? 살인자가 내가 탈출하는 거를 단서를 못 잡게 다 정리를 하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 게임의 제작진입니다 시작이 똑같네요 그저 메탈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어디 보자. 잠겨 있는데 못 같은 걸 뽑아서 락픽처럼 쓸수 있나? 어 방금 뭐가 플랭크스 벨? 어? 오? 어? 이런걸 이렇게 뜯을 수 있었어요 상자가 거의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군요 오케이 락픽을 이용해서 오 디테일에 바로 없어지는게 아니라 풀어지는 모션이 나오는구나 설마 또 이번에도 뭐 탈출하다가 What the hell? 이러면서 막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자물쇠에 다시 잠그고 막 그래야돼요? 그럼 메텔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잖아 이건 좀 다르겠지? 어? 잠겨있는 수트케이스라니 굉장히 수상하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요 단서가 지금 현재 없고 아.. 이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거는 영어를 좀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쓰레기들, 무용지물. 아, 이런 거 읽어야 되냐? 196인가? 혹시? 아, 아까 근데 세 글자였는데? 설마 이거 다 읽어야 돼? 일단 읽지 말고, 진행만 해봅시다. 헤이, 뭐야, 이건? 나사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오우, 가위 좋아요 아, 반대편이 또 잠겨있어 이 제작진님들 한국 정발되면 진짜 좋을텐데 왜왜한국정발을 안해줄까? 빨간불이어서 그런가 이게 안 열리네 이게 내리면 전력이 없대요 바깥이 보여요 이이 이 메텔 제작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바깥이 보여 완전 밀폐된 곳이 아니라 계속 아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바깥인데 바로 바깥인데 여기를못 나가는 약간 이런 절망감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손가락을 넣을 순 없어 굉장히 위험해 보여 열쇠가 아래로 빠졌어 아씨 연필을 집을 수는 없군 어? 스테이지의 버드 사다수이문는 뭐지? 뭔가 뭔가가 지금 상호작용이 뜨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네? 음. 아위로뭘 자를 수 있을까? 사람은 얼굴 아니에요? 뀨잉? 지켜보고 있다 뀨인 죄송합니다 야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뭐야 이거 틀수 있었네 이 틀어볼게요 받아 마실 수도 없, 없네 요즘 버그인가? 원래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건가?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걸 열면서 집어 아이! 졸라 빨리 떨어집! 어? 뭐야? 야! 여기 가방이 붙어있어! 에? 에? 아니 밑에 이런 게 숨어 있었네? 가방 안에 장갑이 있었고 이 장갑을 이용해서 여기... 아... 열쇠를...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잠깐만 이건 열쇠가.. 이게 아니네 락픽.. 락픽으로 열어드릴 것 같고 이걸로? 음~~ 음~~ 메탈 헥사 톱! 이걸로 뭘 자를 수 있을까? 이걸로 자물쇠를 잘라? 어 맞네? 어 깜짝! 쉿쉿쉿쉿 히스 고잉뚜까? 뭐야, 진짜 메텔이랑 똑같네. 잠깐만, 어, 저졌다. 야, 이거 다시 잠가야 되는구나. 아, 그럼 저거 저거 바깥에, 바깥에 잠을 쇠도 했었어야 됐는데. 야, 근데 메텔 투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 제가 연거 아닌데요? 헉! 주사를 맞았어. 이거 나한테 주사를 놨어요. 이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는데, 장식이 아니었네. 어쨌든간 말은 천. f u 근데 메텔이나 마저 개발하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좀 다른 아이디어가 샘솟았나? There is no way to move it by hand 손으로 이걸 열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메텔도 아직 개발 다안 됐잖아요 하하아 조네 하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어 딱히 건드린 거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었다 아이템 챙긴 것까지는 다시 복구해야 되진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완전 괜찮죠? 그 진짜 메텔이랑 대사도 똑같은데? 어? 낡았어 뭔가 아이템은 계속 손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 여긴 손잡이가 필요해 마른 천에 물 묻혀서 낡은 걸 닦아보자고 어 그러네? 야 이거 물적실수 있어 천을 그럼 이걸로 이걸 다끌수 있나? 안되는데? 뭘다끌수 있지 이게? 가운데 기둥 검은데요? 이건 뭐 상호작용 자체가 안돼요 어? 어? 헐 그러네? 여기가 더러운 곳이었네 나왜 이걸 못 봤지? 어. 196이다 이거 지금 배치 보니까 랜덤이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몇 판마다 랜덤일 것 같아요 196 음.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연거 맞지 오케이. 왜 이렇게 뿌득뿌득 소리가 나! 우와, 돈이다. 이제 부자야. 근데 뭔일날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쎄하니게 준비를 해 놓고 열쇠 금고 되게 잘 돼있다 자 열쇠 어디 열쇠야 이거 뭐 보나마나 저 옆방 그거겠지 여기 어? 아닌데? 슈트 케이스는 아까 여러 자네, 여러 가지고 쇠토 받았잖아. 그래서 이거 연고 위치로 가는 거라고.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어? 와 이건 좀 새롭네 저희 근데 의사선생님의 그 팔을 열심히 닦는 행위가 약간 뒤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네씨 소리 약간 주의해주시기 바래요 의사선생님 들키면 바로 뒤지는 건가? 오케이 내가 왜 집안 시설까지 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개쫄린다 이거 와씨 살인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잠겨있고 어 이거 풀어야 되네 야 이거 가위로 가위로 할수 있지 않나? 보통 이런 거 가위 들어가는데 헉, 이거 막아놨네 왜 이렇게 해지 미친놈인가? 어? 이건 좀 중요한 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를 기억해 너는 반드시 그거를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 블랙 스위치? 그리고 그걸 절대 끄지마! 뭐,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생체 실험 하는 것 같네 이거 열면 이거 울리나 보다 이거 선 잘라야 되는 거아니야선안 잘리네 불을 끌 수는 없고. 잠겨있고. 완전 가까이 가. 음, 아에에에에에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구고 이제 이걸 내리면 개큰 소리가 나겠죠? 아니네. 오일. 음, 오일. Oh yeah. 예. 오일은 여기지. 어? 어... <웃음> 저거 왜 새냐? 저 터지는 거 아니겠지? 뭔가 숨겨져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갑자기 살인마가 여기에 와가지고 어?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막 살펴보다가 갑자기 파이프 터져가지고 막그 폭발에 휩싸여서 죽어가지고 나는 탈출한다거나 그개 같은 스토리는 아니겠죠? 밸브 꺼야 되나? 왜 안와? 아, 밸브만 고치고 갔나? 아, 여기까지 안오는구나 소리의 근원지가 이쪽이었던 거를 확인하고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갔네 와, 대박! 스카라 드라이버 놓고 갔어 아, 이거를 의사가 열었네? 살인마가? 자 열어주면? 퓨즈가... 이거... 이거 절대 내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걸 내리면 뭐... 머시깽이가 과열이 되면서 난리가 나겠죠? 다른 것들 건드리면은 그냥 불이 꺼져서 What the hell! 이러면서 또 나한테 대가리 박을 테니까 <웃음> 변화가 없는데? 이거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 음... 이 편지를 쓴 거는 살인마의 친구인 것 같아요 기계 전공인 전기공학을 전문한 그런 친구가 여기 와서 뭐 기계를 고쳐줬는데 지하실에서 어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쥐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네요 자 밑에는 시덥지 않은 얘기고 이 위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스위치를 전부 다 내렸다가, 아우, 눈 아파, 씨. 다시 올리고, 이걸 안 키고 있으면은, 과열이 된다는 것 같은데. 카펫에는 어떤 거를 흘렸다. 근데 그거 내가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오오오오오! 시셀? 어떻게 있는 거냐? 뭐, 글게 같아요. 그죠. 내가 봤을 땐 지금 우리가 이 배전반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아, 야, 선이 색깔이 있네. 이 스위치가 내리면 지지직 소리가 나요. 아니,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전혀 모르겠네. 어? 뭐야, 이거? 헐! 헐! 야, 전류 내려봐. 이거야? 헐! 아아 아! 아! 어? 그래 저게 위에 있는 종이 장식일 리가 없잖아 아니 근데 전력을 전부 다 내렸는데 어떻게 저게 작동이.. 에? 어? 어? 어? 어? 뭐..뭐야 가방! 내 가방! 장갑! 여... 여기있나 어디갔지? 어 여기 있다 와 여기 아이템 위치 보서 개 패고 싶네. 내가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서 조용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 수리만 하고 갈 거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 보자. 어? 저기요? I got you. 아! 이걸 내리는 순간 여기에 뭐가 도는데 이렇게? 빨간색은 계속 연결시켜놓고 해볼까? 한다이 간다이! 번호는 뭐냐고요? 번호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어? 이 가위 어어? 어어? 응? 어어? 응? 에된거 아냐? 한 개의 퍼즐을 갖고 와서 꽂아야 되나? 어 뭐야 아 뭐야 아이 사기치네 이 새끼 된거 아냐? 됐지. 어, 일단 됐고. 아니네요. 이거였네요. 오케이. I'm j e a l o u s 뭐지 이건? 이스터 에그인가? 계란은 뭐지 이거? 개뜬금인데? 음. 음. 나 이게 열리길래, 여기 종 울리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건가? 이 생각까지 했어. 아이콘. 지하실 책상 위에 있던 나무통? 이게 뭐가 어쨌다고. 어? 어? 어? 빨리 읽어보자.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절친한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인데 다른 거는 뭐나 이쪽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남편이 질투가 너무 심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 것같아 친구 만들기도 힘들고 했는데 이 밑에 어떤 작물의 씨앗을 차를 끓여 마셔보라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과다 복용하진 마 그러면 굉장히 졸려지니까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찾아서 쟤를 먹이고 재워야 되나? 어, 뭐야? 뒤에 뭐가 더 있네.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일단 여기에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스토리인데, 수납장 옆에 나무, 옆에 나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여기요, 여기요, 어... 어... 어... 아이고, 혹시 배를 올리는 거 그거냐? 연결이 끊어졌다 뭐이 표시인가? 그러네 야 이거 문 알람 끊은 것 같은데? 와야 대박 이거 어떻게 봤어요? 와나 솔직히 이거 혼자였으면 그냥 게임 집어 던졌다 <웃음> 못 깨가지고 이건 이것만 건드리면 되는 것 같아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치? 이 편지도 뒤에가 뭐가 있나? 없네 옷장문 안 닫아둬도 되냐고요? 어휴, 큰일 날뻔 했네. 다 잘해놓고, 여기서 똥잘뻔 했어. 연다이? 아, 맞다, 이건 내려야지. 연다이? 하, 아, 제발 울리지 마라. 에? 어? 여러분 방금 셔터 u t the d 라고 떴어요 제가 문이 닫히기 전에 너무 빠르게 의자를 눌러가지고 상호작용이 안된것 같은데 문을 닫고 의자 누르면 닫히네 응? 난로 위에 동그란 게 있었다고? 그냥 그 냄비 올려놓는 자리일걸? 뭐? 이거? 아 이거? 이거 알람 버튼이야 누르면 당장 뛰쳐와요 아 우리가 내린 버튼이 이 내린 버튼이 이거라고? 그러네. 어? 아! 아, 버튼 누르니까 뭔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했는데. 아! 어? 영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뒤지라는 거냐, 새끼야? 아니. 이건 또 뭐라고 써있는 거야? FOLLOWERS OF THE FIRST 가장 첫 번째 추종자는 누구인가? 일단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난난이 상자가 되게 궁금했는데 자 어쨌든 뭐할수 있는 건다 했고 연다! 아 맞다 이거 내리고 잠궜어 시간이 없다고? 잠겨있는데? Oh my g h 아 제한 시간이 있구나! 열쇠 어디있어 열쇠 열 나가 나, 나, 나, 나. 나갔다~~ 와 열쇠충 마지막에 안짚혀가지고 와와으내 와, 심장 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결과 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있네 아 이거 진엔딩 보려면 모든 걸다 만족시켜야 되나 본데요 으야 자, 확인했고 편지도 다 읽었죠? 다 읽었다 편지도 혹시 모르니까 쓱 읽어주고 간다 아, 나똥 마려 긴장하니까 아, 똥 싸고 싶네 아이, 뜨거, 뜨거. 여기있다 대놓고있네 이제 가면 돼? 나 간다 어 뭐야 어! 진리야기가 어! 나잡혔는데 You were trying to run away from an friend l v i n g f o o 랭크 그 삼촌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 마마매야. 이게 끝인가 본데요? 어 이게 끝인가 봐아난 뒤에 뭐가 더 나오길래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앞서 해보기 버전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좀 생각보다 메텔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템이 되게 구석구석에 잘 숨겨져 있고 아이템을 딱 먹어도 이걸 어디다 쓰지? 약간 좀 의아한 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어 일단 컨셉만큼은 되게 진짜 참신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살인마가 위층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는 거 그런 그 쫄림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살인마가 내려와서 고치고 도구를 두고 가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참신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마치도록 하죠. 너 과정료. <목소리>